오늘은 소리의 밸런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밸런스냐면요. 호흡과 그리고 공간 이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노래를 할때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지금까지 호흡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호흡을 뭔가 지속하는 힘을 길러야 되고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우리가 호흡을 이렇게 좀 지탱을 해야 되는지 연습하는 법도 제가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흡이 너무 이제 과잉되게 뭔가 밀어내는 힘을 쓰다가 보면 어, 우리 몸이 긴장, 필, 불필요한 긴장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면서 소리가 같이 영향을 받아서 눌리고 깨지고 듣기 싫은 어떤 그런 아름답지 않은 공명이 안된 그런 투박한 소리를 내게 돼요 소리는 아름다워야 되고 노래도 아름다워야 되는데 어, 우리가 이걸 어떻게 컨트롤 해볼 수 있는지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좀생뚱맞을 수도 있는데 영화 주온에 보면 그 어... 이렇게 소리를 내거든요 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게 뭐냐면 아주 소량의 힘만으로 성대를 접지하는 어, 그렇게 하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여러분 이걸 유지하신 채로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호흡을 한번 바깥으로 이렇게 지탱을 한번 해보면 아, 이렇게 소리가 막혀서 더 이상 이 소리가 나지 않게 돼요. 어 이거는 지금 다른 걸 생각하지 않고 호흡만 지탱했을 때 배에 힘이 가해지면서 가슴이나 목 등으로 같이 이렇게 힘이 눌리기 때문인데요 노래를 할때 이렇게 소리를 낼 때도 우리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주시고 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 이런 소리를 낼때 제가 호흡을 주면 소리는 커질 것이에요 아 이렇게 커지는데 그때 어, 다른 것들 생각하지 않고 이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 소리가 커지지만 투박하고 뭔가 거친 소리가 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공간이란 개념을 생각을 해 주셔야 합니다 어, 그 주온 아까 그 말했던 것도 이거를 호흡을 밀면서 그 소리를 계속 유지하시려면 이 가슴 위쪽으로 가 굉장히 가벼워 져야 돼요 그러려면 뭔가 통로 출구를 만든다는 느낌으로 호흡을 유지하신 채로 이쪽에 릴렉스 하는 느낌 가벼워진 느낌을 같이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소리를 내보게 내보게 되시면 어떨까요 한번 해볼까요 어, 이 상태에서 호흡만 지탱하는게 아니라 어, 이렇게 그럼 막히겠죠 근데 이쪽을 같이 열면서 호흡을 유지해 볼게요 어, 전 지금 배에다 힘을 계속 주지만 이쪽을 가볍게 생각을 하니까 소리가 막히지 않고 계속 나는 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노래를 하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를 낼 때도 아나 호흡 중요하니까 호흡을 지탱해야지 하면서 같이 누르시는 것도 굉장히 소리에 방해가 될수 있으니 내가 호흡을 지탱하면서 뭔가 다른 가벼워지는 이 위쪽에 공간의 동네를 생각 공간 동네 호흡 동네 이렇게 많이 나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을 같이 감각을 찾아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호흡을 지탱한다는 것은 압력이 세진다는 뜻이에요 압력이 세지면 뭔가 이렇게 눌리는 힘이 강해지겠죠 어, 그래서 그거를 가볍게 해소할 수 있는 힘을 같이 찾는다는 개념인데요 어, 제가 제 학생들이나 이제 쉽게 이 부분을 설명을 한, 하려고 이제 예를 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10평 정도 되는 방이 있는데 거기에 한두 명의 사람이 들어가 있으면 활동하기 편하겠죠. 근데 그 방에 계속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방 사이즈는 똑같은데. 100명 정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너무 불편하고. 우리가 활동하기 불편하고 200명이 들어오면 들어올 수 있으려나? 아무튼 꽉 낑겨가지고 되게 불편할 거예요. 근데 이 방에 사람이 계속 들어오는데도 우리가 편하게 계속 활동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람이 들어오는 만큼 방의 사이즈가 넓어지면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어 방에 들어온다, 사람이 들어온다라는 건 뭐냐면 노래에 비교했을 때 호흡을 우리가 주고 압력이 강해진다는 뜻이에요. 계속 꽉꽉꽉 차는 거죠. 근데 이게 너무 꽉꽉꽉 차면 더이상 갈 데가 없기 때문에 소, 소리가 몸이 이렇게 눌려가지고 소리가 안좋은 소리가 나요. 누, 눌러지는 만큼 한쪽에서 방을 계속 열어주고 공간을 계속 생각해 준다면 어, 호흡이 들어와도 계속 아름다운 공명점을 찾을 수 있겠죠. 동굴이나 화장실 같은 데서 우리가 소리를 내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굉장히 소리가 울리면서 편하게 아름답게 나는 거를 볼수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여러분? 공간이 좋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음, 우리 몸도 하나의 악기라고 생각을 하셔서 호흡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호흡을 우리가 버릴 수는 없으니까 호흡을 유지하면서 공간의 개념을 같이 생각을 해주셔야 아름다운 소리가 난다라는 거. 어, 그거를 꼭꼭꼭 꼭, 꼭 기억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호흡이랑 공간은 뗄래야 뗄수 없는 짝꿍이에요. 제가 힘을 강하게 주면 그만큼 어딘가를 오픈시키고 열어주고 그 힘이 더 필요 이상으로 과잉되지 않게 내가 릴렉스를 해주는 그 생각을 가지시는 것만으로도 호, 그 과잉된 호흡이 해소가 되실 수 있으세요. 음,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는 호흡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는 건 좋은데 어, 이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힘이 너무 과하게 돼서 소리가 눌리고 턱 같은 데도 힘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그래서 사실 소리는 되게 크고 본인이 되게 뭔가 만족감 있을 수는 있겠는데 들을 때 아름답지 않은 소리가 좀 들리죠. 어, 물론 호흡으로 막게 때려 부수고 뭔가 이렇게 막 누르는 것도 필요해요. 그럴 때도 있는데 어, 오늘은 이제 통상적으로 호흡이 가해지면 세지면 그만큼의 공간이 같이 필요하다. 이런 거를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모두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해봅시다. 음, 오늘 제 강의 짧지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음악한계자였습니다.